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케이미입니다 <웃음> 오늘은 많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계신 니트 맛집 음. 우마몽과 함께하는데요. 할인까지 받아온 컨텐츠 10% 그냥? 응, 고기도 하나 더 얹어. 제가 니트 추천 1편에서 추천드렸던 브이넥 니트 말고도 이쁜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니트 맛집 우마몽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 제가 니트 추천 1편에서도 추천했던 바로 그 브이넥 니트 퓨어 싹슨울 브이넥 풀오버입니다 우마몽에서는 싹슨 울을 활용한 니트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싹슨 울은 왕과 귀족들이 착용했던 최고급 양모로 현재도 전세계 3 0여개 인증받은 농장에서만 생산 가능한데요 싹슨울 제품의 터치감은 포슬포슬 울 느낌은 물씬 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의 맨살까지 가능합니다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느낌으로 딱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깊게 파이지 않은 브이넥으로 깔끔하게 단정한 느낌의 쪼임없는 밑단 여유로운 실루엣 뭐랄까 전체적으로 우나몽에서 나온 니트들은 우아하다? 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니트들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칭되는 바지도 있는데요 니트 팬츠리는 아무래도 툭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SS 제품보다 두툼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길 막 보고 다니진 않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 <웃음> 이름대로 홀가먼트 시접 부분이 없게 통으로 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홀리몰고 그냥 입을 두르고 나간 느낌 전체적인 제품 착용 사이즈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델별 착용샷 보여드립니다 요 니트들을 우마몽스럽게 입으면 그냥 세트로 입어주는 거죠. 분해나는 추리닝을 입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셋업으로 연출해줘도 되지만 다른 컬러를 매칭해주셔서 좀더 내추럴하게. 나 그냥 대충 툭툭 결치고 나왔어. 요 니트는 생지데님과 매칭하셔도 해 찰떡이고 개인적으로 우아하기 때문에 조금 차르르 흐르는 올슬랙스와 연출을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막 발막한 코트 같은 거막 차르르 딱 얹어버리는 거지. Talkers. 다음 제품은 이번 FW 트렌드의 하이넥, 롤업넥, 터틀넥 니트들이 많이 보여졌기에 준비한 퓨어 삭스눌 레이어드 터틀넥입니다 원단감은 동일하게 삭스눌로 포슬포슬하지만 보들보들하고 정말 얼굴에 문대고 싶은 터치감 그냥 터틀넥이냐? 아니죠 이나무인데 브이넥 니트가 마치 터틀넥과 레이어드된 디자인적인 포인트? 요 레이어링 느낌이 좀더 확실히 표현되도록 두 부분 짜임을 다르게 가진 것도 예뻤습니다 섬세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터틀넥 함부로 추천 못하는데 부드럽고 냉고 부분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서 목깊스한 것처럼 안 갖고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앞뒤 기상감 차이를 살짝 주고 사이드 트임까지 있습니다. 따뜻함이 포인트인 이 터틀넥 워머처럼 연출하실 수 있도록 손가락 엄지 구명이 뚫려져 있어요. 저 같은 수정 맨 찔러... 어? 저 같은 수족 냉증러한테딱이죠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추위 많이 타시는데 답답한 터틀렉은 싫으셨다 너무 목 깁스한 터틀렉은 싫다 근데 FW 트렌드는 입어야겠다 하신다면 이 레이어링 터틀렉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또한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모델별 착용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오마몽스럽게 입으면 그냥 또 셋업으로 연출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냥 목이 올라온 분대나는 슈리닝 셋업이다 하지만 데일리로 활용을 한다면 이 코지한 터틀넥 감성을 살려서 살짝 여유로운 코트맛 팬츠랑 매칭하셔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살짝 넥라인이 보이는 깔끔 단정한 싱글 코트 같은 거랑 매칭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스타일. 다음 제품은 퓨어 삭스는 후디드 자켓입니다 제가 처음 우마몽에서 내돈내산을 했던 세일러드 카라 형식의 니트 가디건 기억하실까요? 그 가디건이 반응이 좋아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원단감은 삭스눌로 전체적으로 살짝 볼륨감 있는 립잘으로 굉장히 볼드한 맛이 납니다. 양쪽으로는 오픈 포켓이 있어서 폼 넣기도 좋지만 뽀짝한 맛이 나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으면 뽀짝해. 말투 왜이래 <웃음>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짧은 총장으로 편하게 입을 실루엣입니다. 소매 조임 없이 큼직하게 털 업된 디테일 또한 굉장히 뽀착함을 살려줬고요. 포인트는 이름에도 있듯 후디드. 그냥 후드인가 했더니 중앙에 지퍼 디테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퍼를 어느 적정선까지 이렇게 풀러 해치면 세일러드 카라처럼 연출이 되는 거죠. 이 제품 또한 앞뒤 기장감 차이가 살짝 있어서 다리 길어 보이면서 뒤태가 너무 크롭하지 않도록 연출돼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여밈 처리 없이 위에 고리 단추 하나로 여밈 처리가 되는데 이게 멋이다. 추워도이쁘면 된다. 이게 갬성이다. 개인적으로 어린 왕자 갬성 물씬 나는 이 후드 자켓 남성분들이 캐주얼하게 입고 쓱 지나가시면 이렇게 쓱하면 지나 볼것 같아요. 네. 네가지 컬러웨이로 크림, 블랙, 그레이는 포근하면서도 담백하다면 포인트 컬러는 바로 요거 약간 포근한데 낡아! 이런 느낌 사이즈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모델의 착용샷까지 보여드립니다 요 제품이 우마몬 코디가 굉장히 예뻤어요 니트, 팬츠를 활용하고 그 안에 니트를 막 겹겹이 입고 위에다 또 니트를 걸치는 거지 아니면 색감을 코디하게 가서 따뜻한 느낌도 낼수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활용한다면 치노 팬츠나 셔츠 위에다가도 얹어줘도 너무 포멀한 느낌 안 나고 갑자기 귀엽게 나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블랙 후디드 자켓은 요 르네르에서 이렇게 많이 봤던 그 오레오 룩을 꼭 한번 입혀보고 싶었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다음 제품은 블루 폭스 더블 페이스드 지업 자켓입니다. 좀더 미니멀하고 활용도가 좋을 수 있겠다 싶은 니트 자켓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이름대로 폭스사가 들어간 니트인데요. 원단의 터치감은 텐션감 있게 짜여서 촘촘하면서 부드럽고 특유의 헤어리함이 매력적인 원단감이었습니다. 두께감 또한 은근 얇기 때문에 코트 속의 보온성은 챙기면서 이제 가볍게 레어링하기 좋은 아이템. 근데 또 여기서 디자이너님 센스가... 했던 부분은 토시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헤어리함이 한질간질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안쪽을 보니까 어 여긴 그 처리를 안 해줬어요 너무 좋아 촘촘한 짜임이지만 그래도 니트 맛은 나야 되니까 요넥 부분에는 또립 짜임을 볼드하게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투웨이 지퍼까지 달렸습니다 아 심플 깔끔한 지퍼이구나 했는데 왜 그런 가 디자인 포인트가 있죠 밑단 옆에 요 스트링 도대체 뭐지? 넌 뭐니? 했다가 연출 사진 보고 코피오 팡 이게 야동이지 요 스트링을 당겨서 묶음 처리를 해주면 요밑단 모여지는 느낌이 이게 야동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쪼여지는게 아니라 앞부분만 쪼여줘서 근데 똥배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이드 슬릿이 깊게 들어가지고 앞뒤 기장감 차이도 있어서 굉장히 미니멀한데 디테일이 많다 아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데 내 돈이 쓰였구나 라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헤더 그레이 램 컬러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다 은은한 멜란지 컬러감이 포근하면서 클래식합니다 사이즈감 보시라고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오마몽스럽게 코디를 한다면 또 전체적으로 올로버 니트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오마몽 제품들의 매력은 전체적으로 니트를 입어줘도 뭔가 언밸런서 먹고 다 우아하게 매칭이 된다. 그치만 니트만 어울리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실 슬랙스랑 그냥 이쁜 셔츠 위에 이렇게 아우터처럼 툭 걸쳐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포근한 맛을 강조해줄 코듀로이 팬츠 있으시다면 그거 꺼내 입으시면 맛있죠 냠냠 굿. Talkers. 마지막 제품은 영상에서 우아한 니트 패딩이 했던 그 패딩인데요. 퓨어 셔틀랜드 울윙 컬러드 퍼로 보기만 해도 포근한 느낌을 신나는 패딩입니다. 겉이 니트로 된 패딩인데 소프트 셔틀랜드 울 100으로 어느 정도 셔틀랜드 울의 러프한 촉감은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다른 울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보온성도 좋아서 아우터로 활용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른대로 윙컬러. 굵직한 립자임이 돋보이는 볼드한 카라 디테일이 뭔가 뽀짝함을 연출해주는 디자인인데요. 실루엣은 아주아주 아주 살짝 퍼지는 라인으로 멋부리기 좋고 안쪽으로 히든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둥글게도 가능합니다. 겉감이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우물을 넣을 경우 요 사이사이로 깃털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맛보실 수 있어가지고 특수섬 충전대를 활용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패 노스페이스처럼 막, 막 입을 거야 하는 패딩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무게감 있고 멋부림용 패딩 끼 아, 부리는 패딩? 투웨이 <웃음> 지퍼 여밈 처리에 상단 부분에는 큼직한 버튼을 끼워서도 연출 가능해서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밑단 립자인 부분에 엄지를 끼울 수 있는 구형까지 있어가지고 음 따따시다 <웃음> 세 가지 컬러외로 개인적으로 이 특유의 맛은 램 컬러가 독보적이지만 차콜 브라운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군이었습니다. 이 제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이즈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이 되는데 스몰 사이즈는 여성용으로 일반 어깨 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디움 라지는 남성 제품으로 어깨가 드롭되는 실루엣이 연출되고요.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촬영 당일 라지 사이즈는 램 컬러만 준비돼서 이 제품 스몰 사이즈는 제가 피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니트 패딩, 우마몽스럽게 다 니트 입어. 니트 바지 안에도 니트, 겉에도 니트. 그리고 조금 더 우마몽 느낌 내고 싶어 다 똑같은 색으로 입어. 이게 그렇게 무해가나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옷장을 활용하신다면 올슬랙스와 뭐 니트 입어주시고 패딩 얹어주시면 예쁘고요 개인적으로 이램 컬러가 너무 독보적이어서 클렌징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너무 전체적으로 밝게 가는 건 힘들다. 킴이야. 그러면 생지 데님이랑 입어주면 너무 예쁘겠다 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정 브랜드 음암붕의 FW 신상들 리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저는 한겨울 포근합니다 따뜻하네요 사실 벌써 개초 가을 어디갔냐 음암과 함께하는데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총 4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취향 확고하니까 그럼 안녕 여러분들을 내 취향으로 빠져들게 빠져들 거야